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아네 저는 호주 유치원에서 일했던 아, 네.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한국에 들어오신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작년 이맘때쯤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영어 교사로 아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선생님은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4 5세 담임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일하신지가 <웃음> 저는 6년 됐습니다. 아... 선생님은 혹시 호주에서 얼마나 근무를? 저는 4년 일했던 것 같아요. 어... 오래 일하셨네요. <웃음> 네. 좀 끄어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계서 네. 없이 들어보신아니요 처음 들어봐서 저도 오.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 저도요. 저도 한국 사정을 네네. 잘 몰라서 네. 오늘 좀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들어가세요. <웃음> 대한민국 유아교육기관은 총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 보통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 아이들이 이제 다니고 음. 있고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웃음> 혹시 호주는 어떻게 될까요? 호주는 네.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부르는데 아. 사실은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집이라고 음. 보셔야 돼요 차을 듣기에는 저희는 0세부터 5세까지 가 있거든요 음. 5세? 5세? <웃음> 다시 얘기해줄까요? 0세부터 <웃음> 2세는 이제 널수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2세부터 3세가 토들러, 발음이 네. <웃음> <웃음>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가 이제 제가 가르쳤던 프리스고에요 아. 비율을 말씀을 또 드리면은 0세부터 2세는 1대 4, 아. 2세부터 3세는 1대 5.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3세에서 5세는 이제 1대 10 한국보다 그래도 교사대 아동 비율이 굉장히 적어서 조금 그래요? 편리할 것 같아요 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 0세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3대 1이고요 만 1세는 1대 5, 그다음 만 2세는 1대 7, 그다음에 음. 5, 6세 같은 경우에는 1대 15 근데 저는 혼자서 20명 아이들을 오. 케어하고 있어요 네. 아 맞다, 근데 저희는 네. 월, 화, 수, 목, 금다안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롤을 보면은 네. 월, 수, 금 오는 친구들도 음. 있고 뭐, 화, 목도 있고 네네. 어떤 애는 목요일만 오는 친구들도 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요일날 오는 친구만 네. 오면 저희 교사들이 너무 고생인 거예요 하... 왜냐하면 하루만 오면 친구들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을 또한 사람은 엄청 편애를 한다 그게 음... 저였어요 그래서 저만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아이들은 이제 매일매일 등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응하는 시간도 굉장히 빠른 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그교우관계도 굉장히 동독해지고 있는 편이에요. 부사가 일일이 케어하지 않아도 선생님을 조금 덜 참, 찾고 있어요. 어. 그건 진짜 부럽네요. 네. 알아서들 잘 하는 요 알아서들 잘 놀고. 음. <웃음> 그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좀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가요? 저희는 야외에 그 인조잔디를 아 설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놀이터가 일단 있고. 아. 그리고 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실내에그 키즈 플레이 같은 아 그런 실내 야외가 있고 네. 진짜 실외 실외가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바깥 놀이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산책을 갑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집 주변에 이제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선생님이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한다던가 뭐숲 체험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어요. 1시간 이상을 정말 자연 속에서 네, 숲 선생님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2019년도에 누리과정이 개편이 되었어요.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좀 환경 구성 같은 것도 교사가 아이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하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영역도 막 사키 영역, 미술 영역, 음룰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면 그 영역도 아이들이 다 직접 이름을 만들어 보고 음 이름, 영역 이름판도 아이들이 직접 다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좀 세심한 관찰이 더 필요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네. 어. 혹시 호주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호주에서 네. 가장 중요한 그 프레임워크가 어 있어요 네. 그게 EYLF라는 건데 그게, 그게, 그게 뭐죠? <웃음> 그게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일드케어로 공부를 할때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아.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네네. 배워요 음. 그 안에 세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어, being, 나의 자, belonging, 공동체에서 안에, 그러니까 네. 공동체 안에서의 나, the becoming, 내가 사회 감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발달할 것인지. 그래서 놀이 중심인 게 일단 확실하고,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말 감정적인 것. 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네. 리고그 나의 감정을 내가 알고, 그리고 제어할 수 있고 애초부터 그런 놀이중심으로 맞아요 아, 네. 이게 사실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서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확실히 놀이중심이 아이들한테도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는 고충이 조금 있다고 하면 음. 놀이중심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아주 세심하게 자, 관찰을 맞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뭘 좋아하는지, 네. 뭘잘하는지 네, 네. 항상 아이디어의 그 고충이 항상 네. 있는 거예요. 어, 오늘 내가 별로 본게 없는데 얘네들 <웃음> <웃음> 뭘 좋아했지? 바빠서 못본 날도 있잖 <웃음> 맞아요. <있잖아>. <웃음> <웃음> 그게 조금 힘들었다. 음. 저희는 네. 이제 매트에서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네. 무슨 코너, 무슨 코너, 무슨 코너 다 매트를 위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키친코너 네. 바닥에서 또 하고, 또 블락코너 바닥에서 음.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음. 뭐냐면 블럭 같은 게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웃음> 어, 맞아요. 제가 방금 정리를 했는데 왜왜 <웃음> 여기 있지? 그래서 없어가지고 네. 이제 찾아보면은 저기 바닥의 구석에 이렇게 막 먼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먹고 있고 아. 관리가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가 있기는 한데 보통 아이들이 책상에서 많이 활동을. 책상에서. 근데 이제 개정놀이로 개편이 되면서 이제 책상 의자도 아이들 아이들의 놀잇감이 됩니다. 정말 그 책상을 활용해서 아이들 미끄럼틀을 만들어요. 음. 그 대신 중요한 건 안전. 우리가 안전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으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라고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어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 책상을 뒤집어서 미끄럼틀이 될 수도 있고 의자 밟고 올라가서 정말 천장까지 그러니까 높게 장난감을 쌓아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 네. 저희는 그림 그리기 코너 테이블 하나 어. 그리고 키친에서 그소꿉놀릴때 테이블 말고는 다 바닥인 걸로 기억이 나요. 어. 되게 되게 특이한 많이 다르네요. 네. 음. <웃음> 제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진 않지만 네. 또 한국에서 음. 이제 초등 영어라는 또 새로운 또가르침을또 네. 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히도 저희는 완전히 100% 온라인 학원이에요. 어. 네. 네. 그런데 어린이집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으로는 교육을 할수 없을 네. 것이고 이것저것 챙기셔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이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급보육기간이라고 해서 휴원조치가 이제 내렸었을 때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중수업을 음. 활용해서 아이들이랑. 어. <웃음> 줌. 네, 그래서 이제 줌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교사가 이제 만들기 키트 같은 거를 다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고 줌으로 아이들이랑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등원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등원하는 아이들은 교사하고 또 따로 보육실 내에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간식 시간에도 다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다 거리두기 발판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좀 아이들이 팔을. 서로 부딪히지 않게 어. 한다던가 원 내에서도 수시, 수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어. 있습니다 네,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오 어, 네네네 <웃음> 호주는 등하원 지도하는 부분이 있나요? 궁금해서 음, 네. 진짜 저희도 차량 이런 게 있었으면 또 많이 또 일이 많았을것 같은데 음. 또 그렇게 해서 또 얻는 아이들의 또 차량에 대한 또 안전 네. 인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호주는 그런 게 없고 <웃음> 어. 그냥 알아서 drop off 그냥 놓고 가시고 네. 또올때 픽업하시고 정말 자유롭게 어... 하는 분위기이고 네. 그리고 일단 아침 저녁으로 너무 바쁘세요 아침에 빨리 가야 되고 네. 출근하셔야 하고 그리고 갈 때도 빨리 집 가서 음... 밥 해야 되건든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막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자 어... hi welcome 라고 bye see you later 그럼 끝나요. 네. 되게 <웃음> 아주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네. 아주 간소하게 진행이 된다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 신청한 원아들만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등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슷하게 부모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등하원 지도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차량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함께 탑승을 해서 아이들 안전 점검도 같이 음. 하고 있습니다. 제 약간 로망 같은 거였는데, 저 옛날에 어떤 로망이에요? 효자 유치원이라는 유치원 다녔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항상 그 예쁜 선생이셔 예쁜 그 선생님이 자 네. 아, 이제 한 명씩 내리세요. 약간, <웃음> 약간 아, 유치원 선생님 하면 딱 그런, 그런 톤으로 올라가야 어, 되죠. 그러 그렇게 이쁘게 머리 웨이브를 해가지고 이쁘게 네. 어, <웃음> 생긴 선생님이 <웃음> 네, 그런 지도하는 모습이 항상 유치원 선생님 하면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 근데 안전에 또 신경을 써야 돼서 그 차량 지도할 때는 교사도 되게 예민하게 이제 있어야 해요. 그렇죠. 네. <웃음> 아이들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 있어도. 잖아요 <웃음> 맞아요. <나잖아요>. 맞아요. <웃음> 혹시 기억에 남는 사고가 있으시긴 하죠. 그렇죠. 예. <웃음> 제가 이제 만4세에 다녀를 맡았었을 때, 아이가 이제 교실에서 친구하고 놀다가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히면서, 교구장에 부딪힌 거예요. 왜요? 왜요? 그래서 여기 눈 주변이 찢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근처에 있는 피부과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 찢어진 데 꼬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일단 저도. 조금 더 지켜봤어야 됐는지 죄송하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더 걱정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CCTV를 봤는데 아이가 이제 혼자서 놀다가 넘어진 상황이었고 제가 다른 아이들을 네.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도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선생님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 호주에 있을 때 진짜 너무 무서웠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배식을 할때 네. 이제 알러지 학생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치즈를 못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음. 어떤 학생이 네. 치즈를 들고 아이 아, 장난감들을 막 만지고 먹으면서 떨어뜨리고 네.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 만지고 아. 거기 똑같이 가서 논 거예요. 네. 눈이 시뻘겋고 막. 아. 가려워가지고 네.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응급 그 사항이 네. 비누물로 얼굴을 씻기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하라 아,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잠시 후 이제 픽업 오셨고 음. 금방 진정은 됐지만 네.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저 교사로서는 되게 당황스럽고 좀무서워던 기억이 아, 나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알레르기 조사 현황을 부모님께서 받아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 알레르기가 있는 원아들을 파악하고 각반 교실에다가 알레르기 현황표를 필수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다, 우리 반 아이가 아니더라도 모든 전체 교직원이 이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요 되게 비슷해요 어, 네. 호주 급식소도 그런 알레지 차트가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우리가 스페셜 dietary 네. 그래가지고 알레르기 학생 음. 그리고 저희는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못 먹는 학생 소고기를 못 먹는 학생 네. 그리고 어떤 가치관 때문에 아예 베지테리언 학생 아.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외부에서 선생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이 학생은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라알수 있게끔 교실에 아주 크게 붙여놔요 어... 네. 혹시 호주에서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저희는 분기별로 네네. Fire Drill 그래가지고 네네. 실제 상황처럼 소방교육을 해요 어... 네. 그래서 그 알람을 울려요 그럼 학생들이 진짜 상황인 줄 알고 네네네. 그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웃음> 음... 거예요 그래서 줄 세워서 로프 잡고 네네. 선생님이랑 같이 탈출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어... 네. 아니면은 소방서나 경찰관 분께서 음, 직접 내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네. 또원 내에서 네. 주기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안에 안전 관련된 액티비티를 의도적으로 하기도 아, 하고 그렇군요 어,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소방대피훈련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불시에 진행을 해야 돼요 오. 똑같이 사이렌이 울리면 좀 다른 점은 저는 로프가 없어요 <웃음> 저희는 그냥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불이아를 무조건 외쳐야 합니다 오. 불이야! 불이야! 외치면서 오. 비상구를 찾아서 아이들이 이동을 해요 어.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에 맞춰서 비상구를 탈출하는 장소도 달라져요 어. 그리고 이제 연간 계획에 맞춰서 매달 매주 아이들이랑 의무적으로 원 내에서 교사와 함께 안전교육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표 훈련 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그 다음에 아동학대 이런 안전교육 또한 아이들한테 같이 제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럼요 <웃음> 네.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 네 안전교육을 되게 즐겨요. 왜냐하면 멀티미디어 자료를 아무래도 활용을 하다보니까 음 <웃음>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 편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인지시켜줄 수 있도록 교사도 노력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다. 네, 저희 호주가 여성, 아동, 동물 이렇게 보호를 상당히 아 철저하게 하거든요 네. <웃음> 남자가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음. 기본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음. 잘 되어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음. 호주는 안전이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도 네네. 본인들이 보호 대상이라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we should not follow the strangers 우리 막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돼 <웃음> <막> 이런 것도 <웃음> 네. 잘 알고 있고 빠이어들도 정말 잘 알아듣고요 음. 네, 잘 되고 있는 것, 것 같아요 안전교육 중요하죠 그럼요 네. <웃음> 네. 한 마디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버클리반 친구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왔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코로나 극복하자. <웃음> 안녕! 아, 우리 호주에 있는 프리스쿨 친구들, 서머티처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호주는 락다운 상태라서 많이 또 심심하고 또 힘들 텐데, 그래도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